네, 안녕하세요. n 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아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, CSV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예제를 할 겁니다.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 40분 정도 가량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왜냐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. 단지 뭐만 바꾸면 된다,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. 데이터에 import csv url이라고 있죠. 두 번째 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장면과 스크립트가 뜨죠. 그래서 이, 그 import csv url 어, 장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죠. 좋습니다. 저번 시간과 좀 비슷한 화면이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이 브로드웨이 길만 이렇게 나왔었죠. 지금은 어이 맨하탄의 특정 구역을 이렇게 저희가 반경 그 1km 부분 이렇게 파이스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은그 예전에 이제 그 네트워크나이시스 툴을 개발할 때어 썼던 사이트인데 여기 맨하튼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 사이트 그 네트워크를 이제 포인트를 가져온 거예요 사이트는 이러하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 게 브로드웨이 길인 거죠 네,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라인인데 일단 포인트로 다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놨습니다 뭐 간단하죠 정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, import csv url 이 스크립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할게요. 자, 파일이 열렸습니다. 어, 거의 저번 시간과 동일하죠. 사실 이 부분 빼곤 다 동일합니다. 가령 어, 센터 벡터를 찾고요, 어, 센터 포인트를 찾고요, 미니미니멈 포인트, 맥시멈 포인트를 찾고, 그 다음에 뭐 컨디션을 걸고요, 그렇죠.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팔스하고 어, 센터 포인트 잡기 위한 것들도 나오고.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스피어를 어,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죠. 그다음에 얘를 다그 다음에 얘들다그 VS라는 어, 그 글로벌 베리어블에다가 이 클래스 안에서의 어, 글로벌 베리어블에다가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합니다. 네, 카메라 벡터를 넣는 것까지 동일하죠. 다만 바뀐 거는 뭐냐 파일 어떻게 가져올 거냐. 이것만 바뀌었어요. 요것만 그쵸? 위로 올려보면 어, 일단은 제가 더블클릭을 해 가지고 이 파일을 어떤 파일인지 한번 보죠. Ctrl-C 눌렀습니다. Ctrl-V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 GitHub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뭐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. 주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 t r 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라티튜 i t u d e 랑 l o n g 있죠. 뒤에서부터 보면 되겠네. 얘가 롱디튜 g i t u d X축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Y축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는거죠. 네. 이것도 지금 커머가 다 있으니까 csv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온라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, 이 뒤에 또 배우겠지만, REST API라고 우리가 다른 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리퀘스트 할 수가 있거든요. 뭐 날씨 데이터라든지, 인구, 아니면 실시간 비행 경로라든지,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쓸수 있다. 아,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 유튜브 링크도 있네요. 자, 컨트롤 키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. 음. 아, 이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동일한 게 이제 이, 이 데이터를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어, 우리가 전 시간에는 패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죠. 었 이번에는 URL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어, 이 디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클래스 안에서는 디스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어,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를 가,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시장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문법 강좌를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보고 오시고요. 그래서 어쨌든 URL을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넣었어요. 그래서 컨트롤, 어,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하죠. 여기 에 이제 새로운 것도 있죠. 카만이 올려놓고 보면 system.net에 .httpwebrequest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결국 얘를 활용하려면 얘를 가져와야 돼요. i m p 시켜야 돼요. 만약에 없으면 이제 에러가 뜨겠죠. 네, 이렇게 에러가 뜨고. 어,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얘를 이제 인포트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짜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. 가령 URL을 넣고 웹 리퀘스트를 어,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를 HTTP 웹 리퀘스트로 캐스트한 다음에 담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를 get 리스폰스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그 리스폰스를 받아오고요. 그 다음에, 스팀 리더. 저번 시간에 배웠죠? 스팀 리더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가지 세컨드 방식인가 그럴 거야. 저번 시간에 이제, 그, 리드, 리드 올 텍스트. 이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이제 활용을 했었었는데, 지금 이제 스팀 리더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죠. 이게 약간 async야. 그러니까 async가 뭐냐면, 이렇게 컴퓨터가 리니어하게 계산하거든요? 지금 우리 이렇게 사고가 돌잖아요. 한 줄, 한 줄. 하나, 끝난 다음에 하나. 이게 끝나야 다음 걸 넘어가요 왜 앞에 있는 데이터에 의존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걸 먼저 실행돼버리면은 에러가 100% 나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무조건 시리얼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쭉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쭉 돌다가 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리얼 컴퓨팅을 쭉할때 리니어하게 쭉할때 내가 웹 리퀘스트를 했어 근데 속도가 느려. 그럼 기다려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럼 컴퓨터가 얼어버린단 말이야. 프리지가 된단 말이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 내가 그 루프는 돌면서 여기에다가 리퀘스트를 받아놓고 리스폰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. 네. 기다리게 되, 기다린 다음에 데이터가 오면 그때 프로세스에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. 이걸 이제 에이싱크라고 많이 하,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가지고 웹에 관련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는 이 에이싱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. 왜냐면 웹이라는 거는 이 로컬 안에서 도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순간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은 일단은 이 솔로를 네트워크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그밖에 어떤 일이 일어는지 모르거든. 그렇잖아요. 내가 데이터를 리퀘스트 하다면 기다려야 되고 뭔가를 했으면 그 안에 어떤 다른 쪽의 컴퓨터가 혹은 서버가 뭔가를 처리해가지고 리턴을 주면 또 그걸 기다려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일단은 그래서... 이런 식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async로 돌아가요. 그래서 그 로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멈추거나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, 어, 리퀘스트 했을 때 리스폰스가 오면 그거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이제 그 컴퓨팅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. 어, 그건 우리 사실 디자인 스크립팅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, 하다 보면 나,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, 얘 같은 경우는, 어, 우리가 HTTP 리테스트를 해가지고, 어떤 특정 시간이 걸쳐서, 큰 데이터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, 네트워크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만큼 또 늦게 올 거고, 작은 파일이라 하더라도.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,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고, 데이터가 다 읽어왔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 스트링으로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. 사실 지금 이것도 async 함수는 아니에요. C#에서도 async 함수가 따로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어, 서치, 구글 서치에서 async await라고 이제 쳐봐서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어, 뭐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어, 예제를 하나 살짝 밑에 걸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어, async라고 들어가 있죠. 예. 얘네 같은 경우는, 그니까, async라고 되는이 함수 안에서는 await을 쓸 수가 있어요. 이거 자바스크립트, 탑스크립트랑도 좀 많이 비슷한데, 그, 에크마스크립트 버전 6 이윤가 그럴 거예요. 틀릴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. 이렇게 await 들어가게 되면은, 이게 쭉쭉 컴퓨터다가 여기서 멈춰버려요. 왜냐면 이게 async 함수이기 때문에. 예.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뭔가 이제 계산되는 게 있다면 그쪽은 계속 루틴이 돌겠죠. 그리고 await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받아오면, 그 때, 이제 다음 라인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. await, 출력하고, await 하고, 출력하고.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await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이, 이스프 자체에서는 async라고 선언을 먼저 해주고, await을 통해가지고, 어, 만약에 async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면은, 리턴 t 을 확실히 받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만약에 이 async가 없고, await이 없고, 그냥 하면은 지금 얘가 먼저 출력된 다음에 빨리 해당되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얘가 더 빨리 끝났으면 얘가 출력되고 얘가 출력되고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전의 함수가 반드시 끝나고 이 값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여기서 뭔가 한다고 친다면 반드시 이 async await을 해가지고 어 프로그래밍을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값이 어, 중구난방으로 나옵니다 그런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. 좀뭐웹그 리퀘스트 얘기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냥 url 을 가지고 url 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http 해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 csv 데이터들을 만약에 서울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csv 를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직접 거기서 웹에 있는 그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GitHub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은 그 예제로 만들어 놓은 CSV를 가지고 URL을 넣어 줬어요.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, 이러한 루틴을 통해서 이게 결국 그 리더, 그 그러니까 텍스트들이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온다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겠죠. 저번이랑 똑같이 이게 한 줄로 쭉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러면 라인 브레이크로 끊어주고, 그 다음에 또이 하나가 데이터 세트로 들어오면 또 커마로 다 끊어주고. 그죠? 커마로 다 끊어주고.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하면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보시면은 가져왔다 치면은 이제 그 똑같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 차원으로 설명 드릴게요. 어... 슬래시 N 해가지고 라인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들어온 것들을 코마로 스플릿을 해가지고 동일한 이제 프로시죠.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카메라까지 완료하는 그런 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.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번 시간과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CSV 파일을 그 로컬 하드 다운로드된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웹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같이 해봤습니다. 네,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게 어, 처음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.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데이터가 나오고 커마가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. 이럴 때일수록 그냥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하세요. 그냥 익숙해지세요. 빨리. 이걸 이해 이해가 안될 때는 굳이 할 필요 없고 막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체화되세요.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뒤에 그 뒤에 따로 시간을 뜯어 가지고 어, 또좀 깊숙이 들어가도 됩니다.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하거든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럼 계속 반복해요. 계속 반복한다면 익숙해지고 체화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또 파고 들어가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. 그때 이해의 도약이 생깁니다. 그런 식으로 처음에 너무 어렵다. 아 너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, 데이터 발사한 것도 너무 괴롭다 아,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체화되라 라고 이제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!